오늘은 제가 야밤에 이제 한번 동네산 올라왔는데요. 최근에 사슴벌레가 좀 많이 나온다고요. 꽤 나오고 이제 수액채집, 동아채집으로도꽤 나온다고 하는데 오늘은 한번 수액채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올라가 보시죠. 오 여러분, 지금 여기 애사슴벌레, 애사슴벌레네요. 응. 야산 초입인데 벌써부터 나오주네요 이게. 오늘 왠지 삘이 좋네요. 자 그럼 이제 마저 계속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여러분. 올라오다보니까 넓적사슴벌레를 발견했어요 하... 와 잡았다 어 일단 제가 팁 첫번째를 하나 말씀드리자면 수액 주변에 가면 엄청나게 시큼한 수액 냄새가 나요 이제 그 수액냄새를 따라가시다 보면 이렇게 예쁜 수액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슴벌레를 채집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슴벌레 일단 첫번째 넓적사슴벌레네요 와 여기 티에도 있다 오. 여러분 보이세요? 나무 틈에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한 마리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나뭇가지로 한번 꺼내볼게요 제가 오케이 칠집혔습니다오이 나무 틈에도 이제 보이네요 와 저기 조그만 수액이 있다 조그만 수액 이 조그만 수액에서 이제 먹으러 온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리얼 대박나무를 찾았습니다 자 가시죠 아,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말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끝어 끝났어, 어어 오우씨 떨어진다 떨어진다 와 오우씨 뒤로 떨어졌어 자 일단 빨리 죽주비 자 일단 빠르게 죽주비 해볼게요 자 일단 이 애사슴벌레 수컷 저 여기 안컷안컷 좋죠 안컷 좋은거에요 자안컷 한마리 일단 챙기겠습니다 아까 킹티카는 친구 있었는데 그거 찾아야겠다 제 친구 읽어볼게요 저 저런 자 그래도 나쁘지 않은 준수한 사이즈에요 7cm대 나올 것 같은데요 7cm대 크기가 아주 좋죠 와 장치 턱도 엄청 예뻐요 자넓적 사슴벌레 스컷 어 여기도 이제 보니까 이쪽에도 이제 애사슴벌레도 박혀있네요 바닥에 애사슴벌레 안 컷이네요 음이 주변에 보면 진짜 많을 것 같아요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일단 필요한 만큼, 필요한 애들만 빨리빨리 챙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기도 있거든요 지금 저기도 있거든요 제희 지팡이를 떨궈서 잡으셨어요 오! 오! 뭐야 어디갔어? 여깄다 여깄다 자갑작한는 말로 스쿼트 이도 일단은 담아줍시다 야 그래도 많이 잡았다 오늘 자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간단하게 좀 채집을 해봤거든요 어 일단은 뭐 이렇게 넓적 사슴벌레도 꽤 잡혀졌어요 이 모션 뭐 이렇게 크기도 다양하게 좀풍집한녀석들도있고 다양하게 나와줬습니다 그리고 애사슴벌레, 애사슴벌레도 안 나온 건 아니에요 뭐 나쁘지 않게 나와줬습니다 애사슴벌레 왕컷도 나와주고 뭐이 소컷, 소컷도 나쁘지 않은 사이즈가 한 마리 나왔어요 이런 사이즈, 준수한 사이즈겠지 한 마리 음 아직 톡사슴벌레는 좀이인것 같고 다른 사슴벌레들도좀이인것 같아요 그래서 더 톡사슴벌레 애사슴벌레만 나오는 것 같은데 좀더 기다렸다가 이제 톡사슴벌레 뭐장사슴벌레 홍다리사슴벌레 등등 여러가지 개체들을 많이 잡아보겠습니다자 그럼 오늘 채집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채집에는 좀더 많은 수량 그리고 좀더 재밌게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녕